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고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현재 지금 xt c o m 이나 호비 글로벌 거래소 어, 그외 기타 어, 각 거래소들에서 파이네트워크를 어, 파이코어팅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리스팅권에 대한 어, 1시간 전에 파이네트워크에서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또 내놨네요 어, 현재 시간이 새벽 6시니까 요게 1시간 전이니까 새벽 한 4시 반쯤에 이렇게 한 올라온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자, 우선 간략하게 파이는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으며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상장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어, 승인되지 않은 목록에 참여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어,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길 바란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지금 현재 그림 캡처 파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파이는 현재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거래소 목록과도 제휴하지 않았으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파이네트워크는 여러 승인되지 않은 제3자 교환과 잠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제3자가 파이네트워크의 동의, 권한 또는 개입 없이 파이 또는 파이라고 주장하는 토큰 또는 파이의 일부 파생 상품을 나열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파이는 동봉된 네트워크에 있으며 파이네트워크의 거래소 상장 또는 거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파이네트워크는 이러한 알려진 게시물 또는 상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공지를 하는 것이다. 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모든 개척자 및 잠재적인 파이 사용자에게 이러한 거래소 또는 제3자 행위자가 파이네트워크와 관련이 없으며 파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실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 또는 제3자 행위자와 간여하지말 것을 권장한다. 파이네트워크는 또한 이러한 게시물과 교환 목록을 제거하도록 요청도 하고 있으며 제3자 및 교환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동안 거래소를 통한 파이의 거래는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파이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이의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 기간 동안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은 네트워크, 커뮤니티 및 개별 개척자를 염두에 두고 진정한 실체와 유틸리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메인네트워크의 현재 폐쇄형 메인네트워크 기간 동안 파이네트워크는 대규모 KYC와 마이그레이션 및 그리고 생태계 유틸리티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오픈메인넷을 준비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필수 단계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파이네트워크는 현재 무료로 채굴은 되고 있지만 현재 판매용은 아니다. 자 ICO나 펀딩 판매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고 지금 뭐 파이 선물, 파이 NFT, 파이 에어드랍 또는 기타 파이 파생 상품을 판매하거나 생성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 조직과도 제휴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판매는 승인되지 않았으며 금전 또는 이터 아, 어, 금전 또는 개인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 주의하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 이러한 그뭐 거래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 계정의 비밀번호나 뭐 보안 문구 같은 것을 어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도 주의하라라는 공지까지 같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어, 경고장에 대해서 후업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을 할지 어, 또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이러한 방식의 어, 자체 리스팅건이 어, 나중에 이게 혼선만 가중되게 될지 아니면 좋은 평가로 남을지 일단 그것도 같이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